오늘 이 시간에는요, 알판, 알판, 그래서, 어, 저기, 저거 기초 1단계, 스라치기 커팅, 그 다음에, 음, 몰딩, 프레임, 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 다중 몰딩 하고, 그 다음에, 알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음, 이 모든, 음, 동영상은 동영상 유튜브 어, 김봉수의 목소캠프에들어가는데그 URL 주소는 그 카페 K5900, 슬라시 K5900 카페에 들어가서 바로 연결을 시켜놨으니까요.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번에는 100% 100%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전 과정을 전부 다 찍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가시고 이걸 찍고 나면은 벽에 있는 알판을 저쪽에 우리 시, 시험, 시습, 어, 실습실에 벽에 있는 실물 크기의 알판을 다시 씹어 보여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알판을 음, 전 과정을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 상, 하, 좌, 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붙이고 무늬는 전부 다 이렇게 눕혀주고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해서 헤라를 옆으로 세워가지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참내지 땀이를 따니까 여기가 이렇게 고구지에 고구지 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도 똑같죠? 밑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될수 있으면 필요 요소, 필요 필요한데다가 공구를 제대로 쓰고 있으니까 어느 요소에 어디다 공구를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공구를, 전체 공구를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그냥 손바닥으로 문지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음 공구를 쓰는구나. 양모를 어느 면을 가지고 고급지를 잡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모를 고급지를 잡을 때는 이 짧은 면을 쓰라고 했어요. 긴 것은 이긴 면은 우리가 거기죠. 넓은데 할때 쓴다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구 쓰는 것도 다 다르다 만약에 정제단을 했을 경우에는 정제단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라를 대고 안 따도 돼요 이와 같이 하면은 바로 태워진다 정지단을 했을 경우에. 는 지금 정지단이거든요. 그래서 헤라를 안 대고 바로 와서 고급적 바로 태워줘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정지단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 이만큼 길어지겠죠. 그래서 정지단 했을 경우에는 음, 바로 거의 정지단에 가깝기 때문에 헤라를 안 대고 바로 들어와도 된다. 그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헤라를 대고 따도 되고 정지단의 경우에는 헤라를 안 대고 바로 따도 된다. 아, 바로 안 따도 된다. 안 따고 바로 해도 된다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가는데, 지금은 기둥, 기둥 4번, 4번을 간단 말이에요. 기둥에서는 헤라를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헤라를 어떻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하시는데 평가를 한다라면은, 그 평가를 아무것도 아니데 평가한다 그러면 하, 당황해가지고, 음, 공, 뭐 공부를 제대로 못는 것은, 구반할 것도 없지만은, 뭐를 해요? 순서를 이용, 순서를. 그래서. 헤라를 기둥이니까 세운다랬어 그 이렇게 헤라를 네. 세운다. 여기가 9mm가 넘으면 9mm를 맞춰줘라 이렇게 홈을 이이 이 홈을요. 이 호, 어차피 여기서 절단, 이, 커팅된 필름은 이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홈이 먹공들이라면 보통 10mm, 11mm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작은 9mm, 작은 9mm로 맞춰주시고 여기서 크로스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요 사, 사, 사거리 쪽으로 칼질을 해주면은 얘가 들어가서 연기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가 9mm가 훨씬 넓으면은 연기 형성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번 여기 보세요 11m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게 페라를 가지고 9mm를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요 어디 여기를 보면 알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요 그래야지 만이 조금 있다가 얘가 들어갔을 때 한번 볼게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 눌렀을 때, 때 여기서 연기가 음 제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뭐여이 대각선은 말이에 대각선이요. 이런데 이렇게 이중 따기를할 때는 두께제를 붓게자를 써야 돼요. 두께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고, 실습을 하시고 평가를 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열어서 본다 이중따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중따기 할 때는 어때? 칼을 칼을 A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힘을 주지 말아 야 했는데 실습할 때떡바로안 보고 돌아다닌다든가응0원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이중따기에서 걸려요 이렇게 해서 이중따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중따기가 제대로 안돼버리면은 사실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점수가 높다고 봐야 돼요. 헤라지를 해 가지고 필름을 문질러 줄 때는 헤라지를 해 가지고 필름을 문질러 줄 때는 무늬 따라서 문질러야지 역, 이렇게 영무늬로 문질러 주면 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홈이 지금 10mm가 넓기 때문에 헤라를 가지고 10mm를 만들어준다. 어디를 보면 알아? 여기를 보면 알아. 여기를 이렇게 딱까고 보면 은 어떤, 어떤, 어떤, 어떤 9mm, 어떤 9mm, 늘씬한 9mm, 같은 9mm라도 늘씬한 9mm 이고 살찐 9mm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9mm인데 10mm에 가까운 9mm 말고 이렇게 8mm에 가까운 9mm를 이렇게 만들어줘라. 이렇게요. 헤라를 가지고 헤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래서, 여기, 그게, 그게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져온 거. 이와 같이 프레임을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판, 알을 붙이겠습니다. 알판이요. 알판은 이렇게 세우라 했어요, 이렇게. 해요. 세워서 무늬가 알판으서사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해라. 그 떨어지게 하는 이야기는 올라차지 말게 해라.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필름이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안에 들어가서 필름이 돌아선다. 돌아으면은꼭실한 개처럼 실한 개가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해주시고 물론 헤라를 안 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는 헤라를 대고 이렇게 엠 d 에다딱 붙이고 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코를 정확히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칼은 이이 선을 맞춰 가지고 위로 써주라.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요키는 이렇게 날려줘라. 들어가면서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비 꼬리는 약간 늘씬한 제비 꼬리, 암제비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두껍게 만들면 들어가서 걸려요. 들어가서. 들어서 안붙는단 안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헤라를 대고 안에는 헤라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선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날려주고 그 다음에 헤라를 떼가지고 다시 구미 9mm, 여기서 9mm를 만들어줘야 돼요. 9mm를 안 만들어주면 들어가면서 걸려요 9mm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따주고, 은 자로, 은 자로 여기서 이렇게 날려줘야 안에 고구지에서 윗면에서 심플하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과 2번 방법. 지금은 1번 방법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2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1번 방법도 똑바로 못 하면은 2번 방법 안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1번 방법이라도, 이렇게 지금 2번 방법이에요. 이걸 똑바로 하실 때, 이걸 똑바로 하실 때 제가, 음, 아주 극강의 무기죠, 이번 방법은. 알판에서는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요 뒤에 사거리 쪽에, 사거리 쪽에. 그러면 필름, 필름에서는, 필름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죠, 이번 방법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전술해드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학원, 학원하고 상관없이, 제가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면은 가르쳐 드리고 안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1번 방법도 못하는데 어떻게 2번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렇지. 모든 과목에는 전부 다 1, 2번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딱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으로 이것도 선으로 고급잎 그 선으로, 선으로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튀어나오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오자 이게요. 내가 봤을 때 튀어나왔다 생각하면은 돌아서기 전에, 돌아서기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은 칼질이 필요해요. 돌아섰 한번 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옆으로 나오는 놈 옆으로 나오는 놈을 이렇게 방지해주고 면 잡고 늘어뜨린 다음에 각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라.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까 제비꼬리 탁 차가지고 제비꼬리 올라 붙게 해서 딱 올라 붙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선이 확인한 다음에 면을 잡고 면을 잡고 필름을 좀 늘어뜨린 다음에 각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줘라. 이건 아까. 아까 우리가 니은자를 따면서 약간 니은자가 밑으로 내려게 작으면은 여러 개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서 반드시 처리해 주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일반인들은 처리하는 걸 몰라도 우리는 이 처리해 가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딱 끊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줘야 돼요. 이와 같이 해가지고, 1번, 알판이 붙었지요. 그 다음에 2번 알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데, 2번 알판 좀 다르지요.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이 홈이, 이 홈이 9mm 같으면 이렇게 따버리면 되는데, 이 홈이 9m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구 헤라를, 이렇게 두께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여기서 9mm가, 이렇게 약간, 호흡이 생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그, 그 데서는 달아섰어요. 달아섰으면 응?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만 알면은, 여기만 알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걸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여기서 알파니 살사 이 아래가 틀리더라도 위에 걸이주로 맞춰야 돼. 이렇게 헤라가요. 위에 걸이 맞춰야 돼. 헤라딱 놓고 그 다음에 선을 잡아가지고 요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만 보지 말고 밑에를 봐야 돼. 밑에 이 선을 봐야 돼. 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까지 똑바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선이 잡혀야 되겠죠. 밑에 선이 밑에 선이 잡히고 이 선을 여기 밑에 한번 보면서 이게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이쪽 반대. 여기 반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약간 이해를 땄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요. 코너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줄수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따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는 9mm가 안되기 때문에 날릴 필요는 없는데 9mm가 작으면 날릴 필요 없어요. 9mm 정도 됐을때 날리는거 없기는요. 아까 이쪽에서 반대로 갔는데 이쪽에서 반대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웃음>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생기죠 그죠 저 이쪽에는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여기도 왔고, 여기만 안 왔지요. 안온 안온 안온 안온 쪽에는 안온 쪽에는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그렇게 했어요. 안온 쪽에는 자기가 얘, 얘가 얘가 간다. 얘가 저쪽으로 갈 거예요. 밑에는 이 끊어 주고 9mm를, 얘가 9mm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9mm를요. 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서, 아까는 전례라고 가지고 칼질 한번 더 들어갔어요. 벌써 조금 이제, 이렇게, 얘와 같이, 얘와 같이, 얘하고 맞춰야 돼요. 얘, 하고 얘하고. 그죠? 얘. 얘하고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죠?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것이 약간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약간 칼질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 했어요. 이렇게 칼질을 좀 해주고 들어가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얘가 조금 이렇게,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튀어나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서 접기 전에, 접기 전에 칼질을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렇게하자건 아니죠. 그래야 들어가서 딱히 맞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서겠지 않으면 칼질을 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 다, 사방에서 다온 거예요. 그죠? 사방에서 이렇게요. 만약에 간에가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에를 여기서 맞추고 여기를 맞춰가지고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맞춰서 여기를 따라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간네가 정확히 맞다. 이랬을 때 갖다 대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잘라야 되고, 여기도 잘라야 되고, 그 밑에는 사실은 밑에는 이렇게 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이렇게 날려도 되는데요. 여기는 홈이 커요. 홈이 크기 때문에. 이때 이선하고 이선하고 맞추는게 중요하겠지, 이선하고 이선하고. 근데 이정도 하면은 이게 9mm가 거의 각각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갈 때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정확하게 이걸 틀고, 이걸 틀고 이 길을 날려주는게 중요해요. 여기는 사실은 이대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좁기 때문에. 구 m m 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도 아까 이던게 <웃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산하고 이에 있는 산하고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기름 좀 날려주시고 들어가면서 걸리지마 이거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9mm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잡아서 봤을 때 잡아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서 봐서 지금도 보니까 9mm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폼이요 그럼 얘는 9mm md에 들어가기는 너무 크다 여기서 날려가지고 이와 같이 하면은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알바, 알파, 알파 전체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습하셔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